안녕하세요,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인사는 더럽게 잘해, 그죠? <웃음> <웃음> 네, 오늘, 선생님, 저희가 응. 이번에도 관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조각해서 보여드릴 거예요. 조각기 보여서? 조각내서 보여준다. 아, 사진을. 조각을 내서 보여준다고. 한번 봐주세요. 아 조각은 좀 힘들긴 한데 진짜 전체 감상이 좀 좋긴 한데. 소 눈입니다. 응, 눈. 야이 눈매 살아있네. 눈매가 살아있어. 음. 야 눈동자와 흰자가 맑아 오. 맑은 상이잖아. 그이 사람은 눈이 살아있는 상이잖아. 오. 눈이 생기가 가득한 사람. 음. 생기, 생기가 가득한 거지. 살기가 가득한 건 아니고 생기가 가득한 사람이다.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꺾일 수 없는 사람. 음. 꺾일 수 없는 사람이지. 이 사람은 항상 초롱초롱하게 빛이 나 있는 사람이니까. 그러면 이 사람은 눈, 검은 눈동자와 흰 눈동자가 맑은 사람이잖아. 그지 그러면 이 사람 자체 몸에도 풍기는 게, 이 사람은, 어, 풍기는 것도 이제 빛이 날수 있는 사람이다.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. 응. 이 눈매가 살아있네, 이 사람이. 근데 눈매가 살아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.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. 결단력. 어 결단할 때 그런 결단력을 내르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아 금방금방 결단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억수로 성격이 칼 같은 성격이지 칼 같은 성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,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니까 자기 직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굽힘이 없는 사람. 추진력, 이런 게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. 음. 근데 눈매와 코, 아니, 눈을, 눈동자와 흰자를 보면 초롱초롱하고 빛이 나 있다는 거지. 그런 거에 비해서 두뇌는, 두뇌가, 어, 영리한 사람은 아니야. 어. 두뇌는 영리한 사람은 아니야. 근데 순간순간 일어날 때 빨리 거기에 캐치가 잘 되는 사람이지. 음. 캐치가 잘 돼. 두뇌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 왜 사람이 우리가 왜 닥칠 때 있잖아. 그때 빨리빨리 이 사람은 결단력. 이런 거 순간 캐치 이런 게 엄청 빠른 사람이야. 음. 이사람이 촉이 엄청 좋은 사람이니까. 음. 음. 두뇌가 좋은 거하고 또 그거하고 또 틀리거든. 눈만 봤을 때이사람 어떤 사, 어떤 직업을 하는 거 같은 사람이야 보이세요? 에이, 잘생겼잖아 눈이 딱 빛이 나 보이잖아 눈이 너무 잘생겼어 에이, 제가 봐도 잘 눈에 매력이 다 들어가 있잖아 이 사람은 <웃음> 근데 그딱 봐도 잘생긴 상이야 이 사람은 딱 봐도 잘생긴 사람 그거 코가 요 살짝 이 보이잖아 요 끝에가 그럼 코도 어떡한 사람이지 코도 그럼 코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도 음. 보여드릴게요 눈이 진짜 살아있다 생기가 초롱초한 사람이야 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봐 잘생겼잖아 코가 오떡하잖아 이 사람이 막힘이 없는데 막힘이 없는 상인데 이 상이 제복도 탄탄한 제복도 가지고 있는 상이고 그거 후손 코 옆에 이렇게 여기 옆에 이렇게 놓고 보잖아 그지 음. 후손도 좋은 상 오. 후손이 좋은 상 그거 설아의 자식은 두 명으로 보이는데 네, 설아의 자식은 두명이 어, 사람 사주에 이 코를 이제 놓고 이렇게 보면 상이 어, 자식이 후손이 따르는 상이거든 음. 후손이 근데 좋아 이 사람이 어. 후손이 좋은 상이야 그렇기 는이 사람은 코가 이렇게 놓고 보면 복이 많은 사람이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음. 자녀를 가졌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. 아 후손이 두 명이 들어온다니까 이 사람은. 이 코를 놓고 보면 이 잔주름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후손이 있어 이 사람은. 음. 그리고 코가 재물운을 많이 빚대서 우리가 얘기하잖아. 재복도 이 사람은 단단한 재복을 갖고 있는 사람. 보기 음. 많지. 눈이 살아있는 눈이잖아. 눈이 살아있는 눈이잖아. 꺾일 수 없는 사람이거든. 음. 네, 아까 성격을 눈 말고도 입술도 음음. 보셨잖아요. 음. 입술도 한번 보여주세요. 이분의 입술입니다. 아, 예뻐라. <웃음> 이렇게 부이만 줘도 누가 봐도 너무 잘세 <웃음> 아, <진짜. 웃음> 눈, 코, 입이 다 예쁘네. 입술도 진짜 예쁘다. 어떤 부분이 예쁘세요? 입술이 약간 분홍빛을 갖고 있으면서 위아래가 입술이 다 똑같아. 입술, 위, 위 입술과 밑에 입술이 똑같은 입술이잖아. 그어 비대치가 없는 저거 상이지, 이 사람 상은. 비대치가 없는 상이고, 어, 그것도 약간 분홍빛, 분홍빛을 갖고 있는 상이니까 이 사람은 자기 건강을 엄청 챙기는 사람. 음, 자기 건강을 굉장히 챙기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입술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의외로 말이 많아 <웃음> 그래요? 어. 오, 진짜 의외로. 아, 진짜 의외로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보잖아 입술이 말이 없는 상 같잖아 굉장히 다물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입술을 놓고 보면 말이 많은 사람 농담하는 거 뭐 이렇게 농담하는 거 이런 거를 즐겨라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돼. 그리고 여기 인종이 보이잖아. 인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 명 길어. 어... 명이 긴 사람이야. 응. 완벽한 관상인데 수술했나? 그건 모르겠어요. 응. 완벽한 관상이라고 하시니까 이분이 누군지. 눈, 코, 입이 완벽한 상이야. 다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분이 누구냐면은 배우 현빈. 급그 밝아지는 게 보이지? <웃음> 잘생기셨잖아요? <웃음> 잘생겼지. 심하게. <웃음> 진짜 이 완벽한 간상. 안 될래 안될 수가 없지 이 사람은. 잘 되지. 얼굴을 보시니까 이분 올해는 어떠신 것 같아요? 올해보다는 내년 운세가 훨씬 좋은 사람이지. 오. 일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 운세가 훨씬 이잘 되는 운세고 원래는 올 한해는 약간 꺾이는 운세다 이제 보면 그래요. 되고 어. 내년 운세 엄청 좋은 운세. 은 사실 올해 이번 달에 영화 나오거든요. 음. 공조 음. 투. 공 원. 공조? 공조. 어. 공조 공조한다. 공, 공조 한다. 아 공조. 투. 어. 원 원도 했었고 잘 돼가지고 투도 하는데. 근데 이 사람 있잖아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이렇게 놓고 보잖아 그렇지 잘 삐져 <웃음> 눈썹과 눈썹 사이를 보잖아 사소한 거 엄청 잘 삐져 음. 어, 잘 삐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고 보기 간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 잘 삐지는 것도 있고 입술을 입, 입술을 놓고 보면 이 사람, 말 많아. 말 많은 사람이야. 말 많아. 엄청 이렇게 털어. 어, 여자들처럼 이렇게, 어, 수다 떠는 거?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. 음. 그리고 눈, 눈썹과 눈 사이를 이렇게 여기가 있잖아. 그지? 여기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보기와 틀게속 좁아. 그게 잘 삐지지. 음. 잘 삐져. 지금 결혼했잖아. 그지? 했잖아. 네, 그게 아니. 그 둘이 놓고 보면 그런 삐지는 것 때문에 사소한 거로 잘 싸울 수 있어 이 사람. 은 오히려 이 사람이 잘 삐지고 잘 틀어지고 아. 어저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어. 겉하고는 이 외면적인 거하고 틀리니까. 그러면은 그그 그 올해는 그 영화가 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평균적으로만 그렇지. 아, 음. 균적으로 가는 거지. 아, 완전 이렇게 치고 올라가 어, 내년 이 좋은데 이 사람 내년이 좋다는 게 뭔가 본인의 운이 좋다는 거예요, 아니면 일적인 운이 좋은 거예요. 아니면... 이 사람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개인적인 운세가 좋으니까 일로도 포함이 될수 있는 거지, 그렇 네. 그러니까 원래 이슈화보다는 내년 이슈화가 더클수 있다 이제 보면 되는 네. 거고 원래는 뭐 결혼으로 인해서도 뭐 이슈화가 됐기는 했지만 네. 근데 뭐 그거는 사적인 거고 네. 이제 공적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일적으로 놓고 보면 네. 12월달 12월 달 가서 이제 그때 가서 또 갑자기 이슈화가 더 크게 또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렇지더 좋은 작품을 많나눠 뭐 이렇게 음. 된다는 말씀이시죠 음. 그러면은 이분 아까 선생님이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자녀 음, 음, 음, 음. 지금 아마 서혜씨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음. 그러면은 두 명을 낼수 있다는 응. 말씀이시죠? 그렇게 코, 코하고 이쪽 사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 후손이 따르는 상이고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둘이가 들어오거든 이 사람 상이 코상을 코, 코 상을 놓고 보면 응. 후손은 두명이 후손이야 응. 하나 더, 더 따라 들어올 수 있다고 보면 돼아 응. 응. 잘생겼다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요 그사람 <웃음> 심하게 돼야 <잘생겼어>. 되겠지 <웃음> 흑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. 잘될 거야. 아니, <웃음> 아니, 뭐, 조심하고, 뭐, 저런 건 없지. 음. 건강도 자기가 잘 챙기고 있는 사람이니까, 음,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지. 단탄대로는 걸었으면 좋겠는데? 아 코를 딱 보면 순탄한 사람이죠. 음, 순탄한 사람이죠. 선생님은, 선생님 본인인왜무엇요 완벽한 상이지 <웃음> 완벽한 <웃음> 상이지 이마와 이 비대치가 1대 1대 2탁 완벽한 상이지 안되는 것도 되게 하는 상이지 안되는 것 같으면서 잘 되는 상이지 애매한 상인가 <웃음> 저잘 모르겠어요. 제가...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저는 저좀볼줄 몰랐어요. 죄송합니다. <웃음>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